아, 아, 아, 앞에 시간을 약간 너무 빨리 게 달린 것 같아가지고 요 오늘 제 뒤에 양자 컴퓨터 쪽은 약간 좀 느린 게가지 그러니까 여유 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딱시기가 좋은 게요. 지난주 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구글에서 커터 칩을 하나 만들어서 뭐컴퓨터로 뭐 만년 걸리는 문제를 뭐 3일만, 뭐시간만에 풀었다 그런 식으로 논문을 내고.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하고, 뭐 IBM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중국발 시진핑 형님이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올라가긴 했는데, 뭐 사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아호화폐는 내려간 것도 이유가 없고, 올라간 것도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 양자 컴퓨터에 되게 두려움을 느껴서 팔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논문 자체는, 네이처 논문 자체는 7월달에 냈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개된 거지 사실은 논문 자체는 좀 오래됐던, 한 반년쯤 전 논문이고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성 있는 주제로 한번 양자 컴퓨터를 좀어뤄봤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기존 블록체인의 암, 기존 블록체인과 기존 암호학이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비탈리이 이더리움 만들기 전에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비탈리이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암호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조 교육을 받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비트코인을 접했고요. 실제로 편집 그 비트코인 매거진의 편집자로 활동한 시기에 2013년에도 뭐 이런 글을 적은 정도로 사실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졌던 이슈이긴 합니다. 뭔가 새롭게 그냥 굴이 끊어 없이 퍼트려가지고 비트코인 쪽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 약간 겁을 내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먼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뭐, 뭐 여기 물리학과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주어드리는 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비트라는 개념이 있죠, 0이나 1입니다. 큐비트는 상당히 그러니까 슈퍼포지션이라고 슈퍼 해가지고 0과 1뭐 이런 상태들이 여러가지 상태들이 중복 중첩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잘, 그러니까 어, 그냥 그냥 나눴을 때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여러 상태가 같이 혼전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내저먼트를 하게 됩니다. 메저먼트라는 건 측정이거든요. 측정은 보통 이제 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큐빗을 가지고 어떤 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0 혹은 1이 떨어집니다. 그전에는슈퍼포지션이기 때문에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한번 측정을 하게 되면 0이나 1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동일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0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측정을 계속해도 영상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처음에 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계속 측정을 해도 2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레전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재밌는게 사실은 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의 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이 2분의 1의 확률이 나오고 1이 2분의1 확률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데 여기서 말하는그 임이라는 표현이 보통 이제 뭐 랜덤이라고 하면은 동전 던지기를 많이 많이들 추측을 그러니까 많이들 예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1 이고 뭐 뒷면이 나오면 0이면은약 앞면이 뭐 나오는 확률이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확률과 양자적인 확률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동전이 0이나이 나오는 확률은 사실은 임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몰라서있지 사실은 처음에 동전에뭐 질량의 분포나 어, 어느 부분을 어느 힘으로 어, 튀겨다그러니 그러니까 쳤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뭐 압력이나 이런 건들을 하면은 충분히 계산할 해수 있는 거죠. 압력이 나오지, 비열이 나오지. 사실 좀재밌었던것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에드워드 소프인가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의 아버지 정도, 그니까 초창기 퀀트인 분이 사서장을 적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파인만, 파인만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물리학자 파인만을 찾아갔는데 뭐 같이 뭐뭐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카지노를 갔는데 카지노에서 그걸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러시, 그 룰렛 있지 않습니까? 룰렛 돌릴 때의 초기, 초기 속도를 찍대요 카메라로 초기 속도를 가지면은 어느 룰렛이 어디 떨어질지를 계산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분이 약간 카운트, 카드 팅팅도 하시고 이에그던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랜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전통적인 물리학에서는 초기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게, 되, 알게 되면 사실 계산을 할수 있는 가지이죠 그런데 이런 양자적인 확률은 정말 2분의 1일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확률이 아니라 정말 2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제 다음에도 통통실험도 사용하게 되고 나열하 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두첩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큐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전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광자가 될 수도 있고, 포톤도 될 수도 있고, 그두 개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엮인 상태가 되게 됩니 엮인 상태가 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를 읽어, 읽어서 0이나 1이 나딱다면요 나머지 하나도 0이나 1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뭐몇 몇 광년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를 읽어서 하나를 매설먼트 해가지고 그게 영이나 이길이 딱결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값이 붙어지게 되게, 되게 재밌는 성질이 또 있고요. 보통은 양자 통신 같은 거 얘기한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양자 통신이야, 를 얘기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양자 통신을 하게 되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도청을 불가능하다기보다 도청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이 중첩된 상태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서 아무도 그거를 도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처음에 이제 막 약간 랜덤한 값들을 섞어서 보내거든요. 이분의1 확률로 계속 보내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읽었을 때 어떤 특정한 확률로 뭐 1이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어떤 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누군가 그거를 도청했다. 도청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매저먼트를 한 거죠. 중간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측정에 의해서 이제 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최종, 최종인 제가 받았을 때그 사람이 다시 읽은 다음에 다시 보내겠죠 그랬을 때 제가 받았을 때는 그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도청 상태가 아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일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는데 중간에 도청을 하게 되면은 뭐그 확률이 바뀌게 되거든 크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누가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 통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청한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뭐좀 기다렸다 같이하거나 다른 회피, 다른 통로를 통해 통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양자 통신을 하게 되면은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게이트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뭐 엔드나 뭐어나 나시나 뭐 이런 것들을 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랜드 그 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컴퓨터 를 하나 만들 수 있다. 모든 게이트를 랜드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그런 역할을 하는 컴터 외에도 컴퓨터 컴퓨터에도, 컴퓨터에도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고. 뭐, 티폴리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티폴리 게이트가 있으면 은 이론적으로 모든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란드 게이트와 그러니까 엔드에다가 랍을를붙인는 란드 게이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뭐 사실 이건 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입력을 통과시키고요. 이두 개의 입력에이 엔드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다 잃을 경우에는 세 번째 출세 번째 비트를 0. 낫을 시키는 거거 그런 식의 게이트인데요. 이 게이트들을 막연결 하다 보면은 쿼터 컴퓨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쿼터 컴퓨터 컴퓨터에서는 사실은 이제 연결한다고 큐빗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큐빗에서, 여섯 양대 컴퓨터에서 가장 어려운, 큐빗을 느리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쿼터이라는 자체가 너무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정말 사소한 환경의 영향에도 쉽게 이게 뭐, 어, 주적 상태가 깨진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적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지기, 깨지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뭐 회로에서는 사실은 신호가 하나 갈때 그걸 두, 개, 두, 두 개를 따가지고 두, 두 개를 맞추지 않습니까? 팬나웃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 양념 컴퓨터에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팬나웃을 한다는 건 제가 한쪽에서 매저먼트를 한다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편된 상태로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 생각하듯이 막 회로를 막 이렇게 막, 막그 선을 여러 개를 딸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뭐 에러도 부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이론적인 이런 게이트는 개념적인 말이고요. 이걸 늘려간다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자 네, 뭐 컴퓨터에 대한 이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아직까지 알려진 두 가지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쇼 알고리즘과 글로버 알고리즘인데요. 그 친구들이 현대 아보학을 심각하게 노력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쇼 알고리즘입니다. 1999년에 나왔고요. 말대로 그냥 논문 제목대로 읽어보면 컨텀 컴퓨터에서 그그 그, 그 소수를 그 인수분해하고 뭐 디스크리 그 이산로그하는 폴리노미로타인 그러니까 다음 시간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말 이 자체가 지금 모든, 모든 내용을 다 바꾸고 있는데요. 풀어보면 소인수분해와 이산로그를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는 알고 계산 리즘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보다 엔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RSA 암호학은 매우 두큰 소수를 곱하기는 쉽지만 그 다시 인수분해하기는 거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성질의 기대이거든요. 사실 현대 암호학에서는 이거를 그냥 예전에는 사실 70년대 이전에 뭐 2000년대 만해도막 비트를 막 섞고 막 이러면은 못 알아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암호학을 설계를 했는데요. 어느 이런 그러니까 현대적인 암호학에서는 결국 어느 수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하나 내놓고 얘가 풀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방식도 풀기 어려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니다고 뭐 시크릿티 뭐 리적 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RSA 암호학은 매우 두콘솔 소수를 곱한 거를 소인수분보하기 거의 거의 불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며 이게 깨지면 나도 깨져 그렇지만 이게 이 성질이 유, 유지된다면 나도 안전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안정성을 이제 입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RSA 암호학이 그동안 1월 이런... 이런 성질에 기대어서 자신의 안전하게 증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빨리 깨진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지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수 시간에 걸렸던 걸 과거에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지수 시간에 걸렸던 것을 당 시간에 풀수 있게 된다. 이휴 알고리즘 상황하기다 여기서 이제 지수 시간과 다당 시간이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실 수 있어서 혹시나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계산 잡적절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문제 크기 n이 증가할 때 계산도 얼마큼 크게 증가하는지. 그래서 문제 크기가 두 배로 늘어을때 계산할 양도 두 배로 늘어날, 계산, 늘어, 늘어날 수 있고, 네뭐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o 제로 원이라고 하면은 문제 크기 가 아무리 늘어나도 계산량이 그대로 있는 거죠. 계산량이 그대로 있는 케이스고 n이라고 하면 이제 비례하는 케이스. 계산량이 두 배가 되면, 아, 문제 크기가 두 배가 되면 계산량도 두 배가 되고, 뭐 문제 크기가 열 배가 되면 계산량도 열 배가 됩니다. 누거더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 2가 아,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n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크기가 10배가 늘어나면 계산량이 1 0배가 늘어나는거죠. 제곱으로 늘어나는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의 n의 k승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k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을 기수시간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다음 시간은 이게 0로 된거예요 이게 2나 3이나 4나 이렇게,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 뭐 이런식으로 이게 기수시간보다 다음 시간이 항상 크고 그거, 다음 시간보다 또팩토리언이 항상 크거든요. 뭐,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될수 있겠지만, 기수 시간에 예를 들어서, n에 9999 승하고, 다음 시간에 0 0.0001에 0 n승하면은, 당연히 앞쪽게더큰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뭐, n이 큰, 충분히? n이 충분히 크면는 성립을 합니다. 이건 사실, 로그를 해서 보면은, 로그를 하면은 이제 999는 앞으로 가고, 뭐 로그 n이 되고, 여기서는 로그를 하면은 n이 앞에 되고, 이제 로그 1 0 0 0이 되고, 이건 국셈이 되고, 이건 로그가 되기 때문에. 뒤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수시간 보다는 다음 시간이 항상 크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계산 복잡도에서 이 경계선을 컴퓨터로 계산 가능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고물어봤을때그 경계선을 여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수시간 안에 계산이 되면는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라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산되면은 그 알고리즘 쓴데 다음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는 뭐, 그거 뭐지, 뭐, 트랩, 그 뭐, 그 여행, 여, 여행하는 세일즈맨도 같이 뭐, 여,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뭐 가장 최단거리로한 바퀴 도는 뭐, 그런 경우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다 다 해봐야 되는게 그런 케이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팩토리얼 시간대나 다음 시간대에 해당이 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쇼 알고리즘은 원래는 다음 시간에,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다음 시간에 풀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푼다고 알려졌던 문제를 풀수 있는 지수 시간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황당해지는 거죠. 못푼다고 못 생각해서 이제 RSA 암호학이 막돼 막 있었는데, 어 이게 풀려버리니까 이 수학적 가정 자체가 풀려버리게 되면 RSA 암호학도 같이 풀리게 되고 같이, 같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퓨 알고리즘은 그데 이제 어, 뭐 블록체인은 그 RSA 암호학 안 쓰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 블록체인에서는 보통 파워무스 암호화를 많이 씁니다. 뭐, 섹프 K1, 256, 섹 P256, K1, 뭐 이런 표준 알고 있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r s a 암호화에 비해서 동일한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는 좀더 키크가 작습니다. 터원니없는암호에서 키크가 작다는 것은 블록체인에 기록할 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뭐, 블록체인이 더, 더 느리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타운복선 암호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효 알고리즘을 조금만 변형하면은 이 CDLP의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이 CDLP의 문제가 뭐냐면요, 타운복선 이산로그 문제인데요. 이게 타운드선 암호화에 또 기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리게 되면 타운드선 암호화도 헤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산로그 문제를 소개를 드리면요, 보통 이제 프라이빗 키 가지고 퍼블릭 키 만들 때 이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집번만큼도 굉장히 큰숫데뭐 2에 뭐 거의 뭐, 뭐 뭐 200, 승0 0 순, 그 되게 큰 순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로 굉장히 많은 G 번만큼 더하면은 퍼블릭 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G 하고 퍼블릭 키만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을 때이 프라이빗 키를 아시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일반 대 수였으면은 G 넘겨가지고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퍼블릭에서 G를 나누면 되는데 이사, 그타공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요요과요 값만 요요 가지고 퍼블리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프라이비티하고 G를 G라는 숫자를 가지고 퍼블리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퍼블리티와 G를 가지고는 프라이비티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성질을 이제 CBS 그러니까 이 타원곡선 이산 녹음 문제라고 하고 이게 타국곡선 암호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음, 어, 물론, 타원복수 암호화도 이제 계속 발전돼가지고 뭐, 아이소젠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타원, 컴퓨터 안전하다고, 으,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기대는 또 새로운 게발견돼가지고 발견,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현재까지는 뭐, 페어링이니 뭐니 이런 식의 그런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타원곡수 암호화는 또 동일하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슈라한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 은 빠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 그러니까 빠른 퀀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빠른 퀀텀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탐색 문제를 빠르게 해, 풀 수가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탐색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으려는 게전화으로부터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돼있어요 되게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어떤 이름을 가질 때.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나다 순서로 돼 있지 않고, 막. 중부 남방으로 순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거기서 내가 어떤 이름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다 전부 다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부 다가 네, 아 네, 네,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수 있는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수 시간은,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지수 시간 거의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훑어 보는 건데요. 거기에 스케어 루트 한걸로 떨어지게 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퀘어 루트는 이제 n의 2분의, 그 그러니까 2분의 n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친구는 사실은 휴 알고리즘은 지수 알고리즘을 다음, 알고, 다음 시간으로 끌어내렸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다 빨리게는 만들긴 한데 여전히 지수 시간입니다. 여전히 크기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크기 어려운데 약간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룹 알고리즘을 가지고 좀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고 하고도 관련된 문제인지 네, 나중에 좀소개할드리고요 일단은 특정 샤256 해시 캐시, 샤256 해시는 머티트코에서 많이 쓰는 해시죠. 2 5 6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값으로. 거기에 원본을 찾기. 프리미지라고 해서 원본이라는게 뭐냐면요. 해시값이 딱 있으면 어떤 값을 해시해가지고 이값이 나왔는지. 역으로 찾는 겁니다. 뭐 현재까지 알려진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냥 스포스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나씩 다빼라고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에 200, 200, 250육승이고요 이게 보통 0이 한 77개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그루알고리즘 적용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이메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0이 3, 른 여덟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큼 어려워요? 지 사실 불가능한 거에서 불가능한 걸로온 건데 약간 쉬워진 거죠. 약간 쉬워졌지만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보통 지금 138억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걸 초로 바꾸게 되면은 4극하기 0이 한1 0개 정도 됩니다. 초로 따지면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서 전체 채굴 워 그러니까 뭐한 사람 뭐 채굴 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서 전체 채굴 워를다 모으게 되면은. 초당 10에 2 0 그러니까 0이 20개짜리 해시를 초당 초당 풀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곱하면 이숫자가 거의 비슷해지죠. 사실은.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쉬워졌지만 여전히 우주의 나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전체 체급파워를 우주의 시간만큼, 우주의 나이만큼 돌려야지만 차한차단씩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원래 원본 문제였다면 더어려워더 더, 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뭐0 이게 이래도 뭐, 뭐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애를 두 배로 늘려버리면 됩니다. 두 배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두 배로 늘리면 그러면 회식감은 두 배로 늘어 나겠죠 물론 회식감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블록체인 에 저장할 때뭐 공간도 늘어나고이런 단점은 있겠지만 뭐 원래대로 원래 그런 안정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간단하게 좀 중간에 시험하는 얘기로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잠깐 했습니다뭐 업자는 아니었고요. 집에다가 채굴기두개 정도 해외에서 주문해서 뭐 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막 반년 있다고 막 그랬고 2013년이었는데 최을뭐체 책을, 책을 가지고 막으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냥 캐프어풀 들어가서 조금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사토시 키를 내가 찾으면은 내가 다다 다, 그거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어, 나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거를 여기 적응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게 사토시 키 찾는다는 건 사실 이걸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체, 그때 2013년 때는 훨씬 더 최고 파워가 작았겠죠? 근데 지금 최고 파워로도 우주에만큼 돌려도, 뭐, 간에 기별도 안될 정도밖에, <웃음> 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우주에만큼 돌려도, 최고기를 돌려도 못 찾는, 못 찾는 문제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다, 좀 내려서, 어, 그러면 내가 사토시키를못 찾지만, 누군가의 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뭐, 그게 그분이 큰, 뭐, 비트코인 분야일 수도 있고, 뭐, 뭐, 0.01 비트를 할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키를 찾을 수있지않을까 그걸 거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있는 유니크 키, 그러니까 키의 키, 그러니까, 그 어드레스 개수가요. 보통 한1 0에 10승 개 정도로 보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 0에 10승 개를 여기서 나눈, 여기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조차도 그니까한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계정 하나에 그냥 우연찮게 내가 누구 거를 꼭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넣다 보면 누구 게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조차도 사실상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사람의 생애 그러니까 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에 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와 내가 파토시키를 쳐주면 내가 그 돈이 다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50비트코인씩 막 처음에 들어왔던 그거를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고 약간 후원들. 사실 이 대상이 모여 완전히 만든다는 말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바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건뭐 최근에도 영어를 준비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뭐 결론은 말할 말씀드리자면 좀 약간 쉬워지긴 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이론적인 공격이고요. 이것보 실제로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다 찾을 필요. 그다 그러니까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의, 그니까, 그동안 샤 알고리즘이 여러 번 공격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뭐, 좀, 좀, 예전 분들아시겠죠만앤디파이브라 것도 있었고요. 샤 제로도 있었고, 샤원도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샤2율을 쓰는데, 사실 그 샤2 어,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샤2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샤2율도 있고, 샤5율도 있고, 있고,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에 서 쓰고 있는 해시학수가 캡캡인데요. 그거는 샤3의 이쪽입니다 보시면 연도들이 다 나와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에서 케카을 썼던 이유가, 2 0 1 0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온 다음에 나왔어요, 사실 표준이. 그래서, 이게, 사실 캣카이라는게 이더리움 3.3이 됐어야 되는 알고리즘인데, 그 직전에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하고 샤슬리하고 달라지게, 약간씩 달라지게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 이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해요. 앤디파이,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2017년 2월에, 네덜란드 연구 연구자들과 구글이 함께 샤원의 콜리전 공격을 성공했어요. 콜리전이라는 건 뭐냐면 은 내가 사토시키를 찾았다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해시를 해시를 만드는 원본값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 콜리전은 어떤 문제냐면 은 내가 어떤 다른 두 값을 딱 찾았는데 그두 값을 해시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값이 같아지는 어느 두 값을 찾았을 때부터정공 공격, 콜리전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하 이것도, 어, 뭐 샤이5 6 같은 경우는 이에 어, 128승 정도가 사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데, 뭔가 구글, 구글하고 네덜란드 연구팀이 굉장히 빠른 방법을 찾았어요. 허점이죠, 사실은. 이론적인 허점을 찾아가지고 공격에 성공했고, 그,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샤1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샤1을 쓰고 있는 케이스가 그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시라는 그런 그, 그 소스관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기시 사실은 샤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토발그 그러니까 만드는 이스토발츠한테샤워 뭐 이제 뚫렸으니까 한 번라도 뚫리게 되면 아마에선 안쓰거든요. 뭔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것도 컴퓨터 한두 대도 는리고서 찾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동원해서 찾는건데도불구하고한번 찾아지니까 두 번지 잘습니다 뭐기대서는뭐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뭐 이거 소스코드 피씨카드 수정할 용수가 컴퓨터 동호사겠냐야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겼는데요 사실은 지금 빛은 이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다음 차례는 이제 뭐 샤우트겠죠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서그 사람들이 이제 그저 저거에 이제 콧점을 이론적인 이론적으로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 이거는 어, 네, 128, 1 6 0나 그렇게 될 텐데, 160일 텐데, 비트까지는콜리즌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13년 좀 옛날이죠. 피터 터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 비트코인 쪽에서 좀 유명한 암호학자예요. 비트코인 그런 생태계에서. 그분이 콜리즌 공격에 대한 형상을 걸었어요. 되게 재밌는 걸 했는데요. 앞에서 비트코인 체랜쇼션을을때 어떤 거였죠 어떤, 어떤 사람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장물세에 대한 열쇠를 가져가야 될때그 열쇠는 결국 서명이죠. 그 서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돈을 주고 받는 트랜저션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트랜저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샤원 여러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샤이5 6도 있고 리펜드 160도 있고 샤이5 6한 다음에 리펜드 한 것들 이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에서 주소만 이됐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샤256 두번한 거. 이거 두번한 두번 거는 사실은 저기 최고할때 쓰는 해시 방식이고요. 이런 해시에 대해서 같은 값 해시를 동일한 해시를 만드는 두 값을 제시하면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트레션들을심고놨어요 2013. 현상금을 현상금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공격이 성공하자마자 2017년 2월에 누군가가 샤 2호 6에 대해서 거어놓는걸 찾아갔어요. 진짜. 아, 샤 2호 6나샤 1에 대해서 벌어놨던 돈을 찾아갔어요. 실제로 피터토르가 처음 할 때는 0.001 b t 가 밖에 안나왔거든요 현상금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막 거기다 현상금을 넣어가지고 2017년에 찾아갈 때 누군, 누군지 모르겠지만 찾아갔을 때는 뭐 구글이 만든 양자 컴퓨터는 아직 너무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위험성을 말하기 너무 이르다라는 식의 트윗을 날렸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뭐, 뭐 아무래도. 그, 이 비트코인 중에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기사화되고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공격받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소도 있고 서명도 있고 채굴도 있고 비2피 통신할 때도 있고 언제 증명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채굴은 사실은 거의 뭐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그뭐 경우에서 좀인이는 정도의 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주소와 서명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소가, 어떤, 현재 주소가 어떻게 구경을 받, 받, 받을 수 있고, 서명이 어떻게 구경을 받을 수 있는지, 그두 가지 지점에서만 추정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주소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먼저, 임의의 프라이비티를, 베이키를 만들어요. 200, 256승계 중에 하나를 임의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G라고 이미 정해진 숫자에 있는 요 큰 숫자로 그 표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로 만든 프라이빗 키를 G 번 더해가지고 퍼블릭 키, 공기 키를 만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공개 키를 해시 함수 두번 돌려가지고 주소를 만듭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뭐 네트워크 바이트 붙이고 체크섬 붙이고 막 약간 장식을 붙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내용입니다. 퍼블릭 키를 두번 돌린 데내용을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어드레스, 주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계산할수 있는데 문제는 역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 해시값에서 다시 원본값,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 이 퍼블릭 키를 안다 치더라도 여기서 다시 프라이빗 키를 얻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빨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일반 탐색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빨리 양자 컴퓨터를 빨리 풀수 있다고 알려진 알고리즘 없어요. 물론 그로바알고리요 하지만 그 친구도 뭐뭐 뭐 여전히 빠르, 빠르,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약간 컴퓨터가 나와도. 근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그샤 알고리즘에서 샤 알고리즘이 그, 그, 어, 그 타원곡선 이산 로그 문제를 공격할 수가 있,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키를 알게 되면 프라이빗 키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아낼 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주소만 공개된 o 이스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퍼블릭키가 공개된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 o t a g o o 한 control. 서 o u are n 고 t a good control. You are a good control. You are a good control. You are a good control. You are a good control. y o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로 적어보면 사실 뭐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있는데 비트코인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있는데 그걸 말로 풀어보면은 공개키가 일단 체인에 저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런 공개키가 있어. 그리고 이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 키로 만든 서명을 가져온 사람에게 가져온 사람은 이 동전을 사용할 수 있어야,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자 시장 앞에 페이지에서 자물쇠 글을 었잖아요 동전에다가 자물쇠 글을 넣었는데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개키 해당하는 개인키로 만든 서명을 열쇠해줘. 그게 그걸 제시한 사람은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스펜드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개키가 이 브록체인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개키를 가지고 쉽게,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쉽게 프라이빗키 개인키라고 계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방식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초창기 때, 비트코인 초창기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설계하신 분들도 사실 이 방식이 위험하다는 거는 2000, 뭐 굉장히 1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P2PKH인데요. 이게 대부분의 현재 프로젝션들이 사실 이 형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형식에다가 SEGWIT라고 하는 이스테이션을 붙인 형태. SEGWIT 버전의 P2PKH 트랜이션이 거의 대부분의 현재 지금 트코인트랜잭션들이이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자불세가 어떻게 걸려있냐면요. 공개키가 적혀있는게 아니라 공개키를 한번 해시한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공개키 해시라는 건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이 해시에 해당하는 공개키에요. 첫 번째 공개키에요. 그 집, 집, 그이 그러니까 장세를 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키. 그러니까 그 해시에, 해시를 만든 공개키가 필요하고그두 번째는 그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만든 서명. 그래서, 공개키와 서명을 두 개다, 그두개 열쇠를 다 들고 가야지만, 그걸, 그 장세를 풀고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아무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언스팬드에 그, 그걸 그, 그,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키 해시만 일단 외부에 공개된 거죠. 외부에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브록체인으로 봤을 때는, 공개키 해시만 있기 때문에, 해시를 가지고는 공개키를안 하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이렇있있요 그런데 문제는 스팬드된 거예요. 누군가 이공개키와 서명을 가지고 한번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공개키가 공개된, 인터넷 공개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블록체인 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이걸 보고, 연가 컴퓨터가 가진 사람은 비교적 쉽게 프라이빗 키를, 개인 키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한번 스탠드 된 거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죠. 공전 한번 사용하면 끝이거고 그걸 두번 사용하려면 검은 스탠드 공전이고 당연히 그거는 음, 유효하지 않은 트잭션으로 막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소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주소를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그 주소로 장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된 동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자물쇠로 사용하지 않은 주소가 않는 동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전들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공격키가 공개 공개됐기 때문에 이걸로 프라이비키를 만들고 반대, 어, 어, 개인키를 어, 어, 만들어서 거기에 그걸 풀수 있는 두그 자물쇠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뭐 블록체인 쪽에서 항상 그어 권고하는 게 주소를 재사용하지마 내가 한번 주소를 사용, 사용했으면 다음 번에 그, 그 다른 돈은 이제 다른 주소로 만들어 가지고 받아라는 거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갑이 자동으로 해주고 있긴한거든요 지갑 보통 비트코인 지갑 사용하시면은 주소가 막열대개떠 있죠. 사실 그 HD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동일한 어 어떤 하나의 프이클이비려서 가지고 거기다가 숫자를 숫자를 대 붙여 가지고 해시해 가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소 주소 재사용하지 말라고 이게 주장하는 다 많이들 그 옛날 옛날 분들이 비트코인 옛날 분들이 예, 조언을 했던 게 사실 이 이유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력 검사가 나왔을 때 어... 네, 같은 키를 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같은 키를 계속 재사용하게 되면 고객 어, 키가 유치 그 중에 동작 하나만 사용해도 공개 키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서 공개가 되어버고 그렇게 공개된 공개 키에서 의해 프라이 키를 만들다 그러니까 개인 키를 만들어서 그거는 누군가 써,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식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주소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 주소만 공개된, 해시형 공개된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퍼블릭티가 공개된 케이스에서는 프라이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주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서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서명은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탐국국선 서명이 세크피251K1인데요. 사실 이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표편이긴 한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사용한 이유로 너무 유명해졌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에서. 결국은 이 곡선에 상관이 있고, 진짜 이 곡선이 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선 자체가 한국선선행 방식이 기본적으로 한국선이상 그, 어, 녹음 문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된다는 한국선선행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좀 재미는 있 어떤 특정 어떤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거 공격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했어요.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이세 시나리오는 딱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 하나도 없고 공격자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가 설명한, 설명한 사용자가 누구한테, 비한테 돈을 보내려고 설명을 딱 보낸 거예요, 인터넷에. 근데 이게 그게 막바로 블록에 들어가진 않죠. 막 네트워크를 돌, 돌, 돌다가 마이너한테 이렇게 어, 마이너가 블록 만들 때 같이 들어가서 책을, 뭐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블록 체인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전 단계에 내가 컴퓨터 관상이 이런, 이런 공격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어,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공격이냐면은 트랜지션의 네트워에 들어오면 서명이, 서명이 있거든요. 그 서명은 그 동전을 동전에 해당하는 어,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만든 거죠. 그래서 서명을 보고 빠르게 개인 키를 알아내서 돈을 자신에게 보내는 이중지불.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내 돈을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뭐첫 수한테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공격자가 영희를 영희라는 모자는데 영희가 딱그 트랜지션을 딱 인터넷에 꺼있는 걸 보고 아니 그러니까 브로큰에 돌고 있는 걸 보고 서명을 가지고 빠르게 개인 키를 알아내서 돈을 자신한테 보내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 명의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영의한테 바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사실은 나는 첫수한테 돈을 보냈는데 공격자가 그걸 가로채고 내가 마치 공격자인 영의한테 보내는 것처럼 서명을 해 가지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만약에 그게 막 트랜지션의 그런 수수료가 높다고 하면 은그 원래 트랜지션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전에 그 공격자가 만든 캐릭터션이 기록될 수 있는 확률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만약 컴퓨터가 만약 공격자가 공기, 공격자만 악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가 하면은 이런 공격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상상의 예, 시나리오를 적었는데요. 재밌는 시나리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내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첫순환상을 돌보려고 설명도 잘하고 키 관리도 잘했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되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숙수 무책이나 기존 관, 양자 그런 암호학 쪽 알고리즘 다 깨질 텐데 아, 다 깨지는 않겠죠. 그뭐많이들 깨질 텐데 그러는뭐 블록체인 뿐발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양자 컴퓨터로 암호가 깨지면 사실 현재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은 사실 문제거리도 안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의 규모의 지금 현재 경제 규모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깨지는 거는 뭐라는 그거 약간 세발의 필요가 있겠죠. 기존의 전자상거래 쪽이 다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미국 국 무기 푸 기술 연구소, 연구소 리스트에 대해서 이, 이분들이 과거에도 뭐 탐구수나뭐 하다 이런 것들을 한 이런 걸 표준화했던 단체인데요. 거기서 2016년부터 사실 표준화 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어, 너네 뭐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2017년에 첫 번째 라운드를직국개 후보를 선정을 했고요. 어, 올해 초에도 라운드 2로 26개를 후보로 줄였습니다. 26개까지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여러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 중에는 뭐 아무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피큐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런데요. 서명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9개가 현재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라운드 3을 예정하고 있고요. 보통 한 2023년이나 24년쯤에 아마 퓨즈가 결정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큐 시간이 오가 있는데요. 피 시간이 이제 코스트 쿼텀, 프리프래시라고 해가지고 컨텀 이후에 이제 아마 지금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특장한 컨퍼런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뭐 지금도 이미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아직 많이, 많이들 공개가 됐 있고 뭐 표준화만 안 됐을 뿐이지 많이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했던 알고리즘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못 쓰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키와 서명 크기가 너무 커져요. 제일 윗줄에 보면 c d s a 가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키 크기를 보면은 0.3 k 로가있요 그리고 서명 크기는 0.5 k 로가있요 근데 나머지 아래에는 있 지금 후보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단위가 다르죠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쓰게 됐을 때 블록체인 크기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서명, 지금 서명이 0.5를 할 거를 보지고뭐 뭐 100배의 규모도 보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100배 이상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왜냐하면 브록체인이 지금 그 판복스아바를쓴게 사실 키나 이런 것들이 서명이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블록체인을 봐도 그렇게 빨리 커지지 블록체인이 크기가 빨리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인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뭐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많은 연구들이 좀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뭐 여러 근데 뭐 이건 나쁘다는 건또또 아, 여러 또 여러 또 아방학적 방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명 여러 개를 하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뭉치는 뭐 그런 기술들도 있어요. 어그레이션 서명처럼 뭐. 뭐 그런 걸 적용해 하면은뭐 키가 여러 개뭐백개여도 그걸 하나처럼 한 개처럼 보일 수 있고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긴 한데 아, 아무래도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지금 아마 양자 저항을 대응하는 도책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주소 이동이 다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하 과거 방, 과거에 기존에 있는 판목선 개인키나 공격키 방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 암호학에 기초한 주소 방식이 새로 나와야 되요 거기도 물론 개인키나 프라이빗 같고. 개인키나 공개키가 있겠죠. 그 방식으로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 주소에 있는, 주, 기존 주소에서 돈을 새로운 주소로 다 옮겨야 됩니다. 일종의 저는 화폐개혁이라고 말하는데요. 애너 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와서 새운 받아, 받아가는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상당수의 돈들이 주인이 없는, 없죠. 지금은 사실은. 그, 뭐, 키를 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키를 분출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뭐, 뭐, 연구, 그러니까 뭐 조사기관마좀 차이는 나이, 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주인이 없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주인이 있으면 사, 새로운 주소를 옮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 컴퓨터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돈들 그냥 컴퓨터에 의해서 찾아서 그 돈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남게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사실은 여러 팀들이 사실은 대응을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지 준비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덤, 루투턴트, 레저라는 어떤 프로 프로젝트도 있고요. 데이빗드 처음에 기 굉장히 유료하신 분이 있죠. 뭐, 전 어떻게 뭐, 아버지, 디지캐시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도 많이 오셨어요. 뭐, 뭐, 작년에도 많이 오시고 올해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분이 요즘 엘리스 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의 후속작으로 프락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아직은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아마 연말에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양재 컴퓨터의 저항성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여 데이비드 창씨는 뭐 블라인드 시그널 처리 뭐니 해가지고 사실 지금 있는 비트코인의 어떻에 보면 이론적인 어떤재 선구자식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뭐 q a 이라는뭐 프로젝트도 뭐 찾아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뭐 제가 일하고 있는 DSIB Labs에서도 나와라고 작명을 했는데요. 나와는 뭐냐면 이제 삼도시가 나오라고 삼도시가 이렇게 새로운 주소로 돈을 벌려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고 나와라고 했는데 뭐, 모르겠네요. <웃음> 이런 식의 플레이트도 네. 저희 말고도 이제 여러, 여러 군데서 사실은 좀 고려를 하고 티플니티 뭐 팀에서도 지금 양자 암호 예, 어,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컴퓨터 규모도 잘잡고요 음, 그, 크로스도도 매우 느입니다 그렇지. 뭐, 채굴기와 뭐,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뭐, 10년 후에나 무역 가능한 컴퓨터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네, 항상 낙, 뭐, 이게, 이게, 낙관 놈도 있고 비관 놈도 있긴 한데, 사실 저만이 예전에는 한 50년 후에나 나올 거라고 얘기한다, 갑자기. 25년 후에나 나올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5년 이, 이후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도하분 계셔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있고, 실제로 그구글로 만든 그 발표한 야자 컴퓨터가 좀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우리 예상보다. <웃음> 그런 식의 예측도 있어가지고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너무 빨리 나오면은 좀.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만빨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 전체 전세계 경제, 경제 산업은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뭐 은행이나 뭐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에서 다 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 어, 인터넷 머니하고 뭐, 그, 뭐, 뭐 그, 그, 그, 그, 그 책이 런 거죠.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유명한 비트코인 책쓰시한 네트로폴러스 분이 있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가연하다가 이렇게, 뭐,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몰래 약구 컴퓨터를 만들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과연 공격할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 워낙 작으니까 뭐 이거뭐 다른 거 공격하는 건 훨씬 더 돈을 벌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공격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전에 보면 뭐 2000세기 전때 미국이 뭐 일본의 아보를 깼는데 그 깼다는 사실은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을 활용했으면 되게 큰 성... 그러니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투에서 조차도 그그 그런 사실 비밀을 안 사용해가지고 일부러 일본 측에게자기들이 그 당신네들의 암호를 깼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은 깼다는 게, 깬, 깬 사람은 바로 상하는게 아니라 사실 그걸 숨겨놓는 게더 무서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 이, 이 사실 이 예측은 잘 모르겠어요. 신년 후일 지가 테지 더 빨라질지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네,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올수 있다라는 이 음,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여러 블록체인 팀에서도 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마쳤고요. 어,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